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어, 몇달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12월 어느 날에, 어, 계속 10월부터 분갈이 해야지, 해야지 하던 거를 12월에 했는데, 11월에 꽃이 피던 게 꽃, 꽃봉오리가 이렇게 잘 형성되다가, 음,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가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가지들이 제대로 발달이 못했고요. 음. 그리고 12월 12일에 발견한 그 꽃도 어 제대로 발달 못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근데 급하게 분갈이 해서 어 분갈이가 자체가 그어 저는 어, 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연탄 분갈이라고. 근데 연탄 분갈이를 저는 새 새것을 샀을 때도 안 하고 그, 보통 잘안 하는데요. 이때는 급해서 그냥 바로 하느라고 연탄 분갈이가 돼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꽃이 피기 전이니까, 작년에, 어, 저는 공교롭게도 저 구석에 있다가, 저쪽 구석, 저쪽 구석에 있던 거를 지금 그, 그 구석에 형광 스킨답서스가 있는데 되게 안 자라나요. 근데 그 구석에 있다가 이쪽, 오, 어, 5월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아, 4월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 꽃봉오리가 처음 폈나 했는데 지금 4월 인데 아직도 꽃봉오리가 발달을 안되네요 아, 근데 얘를 어, 꽃봉오리가 아직 발달되기 전에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나중에야 이거 한 한 뿌리, 한 뿌리씩 다, 한 화분에 심겠지만, 지금은 한세 개나 네 개의 뿌리일 텐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얘를 뺄 거예요. 이동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아까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 12월에는 제가 1m20도 안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거리를 건너, 그니까 뭐죠. 가지를 건너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뭐 이랬기 때문에 1m20이 넘어요. 근데 얘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일단 엎어서, 어, 꼬챙이로 가장자리를 다 이렇게 건드려서 분리해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는 달리 잘 자랐네요. 어, 누군가가 연탄 분갈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랄까 걱정했는데 어, 처음 분갈이한 게 연탄 분갈이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때는 어, 소독한 소독 소독제를 탄 물에 잘 풀어서 뿌리가 다 하나하나 되게 해서 심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 하다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막 (6시간) 이상 걸리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심었거든요 예. 뿌리를 쳐서 어떻게 발달됐나 연탄분갈이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뭐. 음. 촬영하는 오늘은 아직 2년 안됐습니다. 이리저리 돌리면서 두, 어, 두들기고 그래 가지고 어, 호야 꽃잎이 아까 그러니까 잎사귀가 몇개 떨어졌는데요 아, 보이는 건 지금 하나지만 예. 그리고 뿌리는 잘 발달 됐고요 제가 연탄분갈이라는 걸 어느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갑자기 불안해 가지고 다 했는데요 사실 그 이유보다는 5주일이 지났는데도 물이 안 말랐어요 그래서 음. 2주일 만에 빠싹 말르는 거 지난번에 이 분갈이 할때처럼 빠싹 말르는 그거 여야 될것 같아서 제가 분갈이를 시도합니다. 그게 더큰 이유라서요. 먼저 번에 있던 마사토는 그대로 쓰고요 어, 아무래도 얘들이 너무 그물 고갈이 잘안 되니까 좀 흙을 덜 집어넣기 위해서 어, 이거 10, 가장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화분. 너무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옆에다 조금더 집어넣고. 이게도 조금 모자라네. 어. 모, 모정 팔때 사는 그 포트에 심겨져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안에 흙을 뿌리고요. 이러가지고 모자 봤을 때는 이 뿌리가 워낙 깊어서 음, 작은 걸로 해야겠네. 깊이에 비해서 뿌리가 더 길어서 뿌리를 좀 잘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유기질 비료를 안 넣을 사람도 아니고 넣을 겁니다. 넣을 거고요. 가위를 소독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가위를 소독하는 이유는 여기서 혹시라도 병균이나 뭔가 접기 될까봐 자르려고요 뿌리 자르려고요 뿌리를 자르겠습니다 잘 잘못 자랐을까봐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뭐길이를 계속 기니까 그런건 적기였지만 어쨌든 엄청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잘자라줘서 고맙네요 일단 옮겨서 심겠습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서 이 호야 분갈이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제가 올해 연, 연이어 분갈이 해서 꽃이 안 필까 봐도 걱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남, 다른 유튜버들이 연탄분갈이 뭐 이런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제대로 자랐을지도 걱정됐는데요. 완벽하게 잘 자랐고요. 여러분들도 연탄분갈이 하셔도 괜찮겠어요. 네. 어, 그렇지만 처음에 사온거는 소독을 꼭 하세요. 그리고 분갈이 하기 일단은 집어넣었지만 흙을 더 채워야 하니까 계속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탄분갈이 라고 하는 것이 걸려서 그리고 아무래도 혹시 얘가 잘안 자랐을까 걱정돼서 분갈이 한 것도 있지만 흙을 덜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화분을 좀더 잘라서 길이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춰 가지고 오히려 뿌리가 보이게 돼서 이거 성장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 화분을 큰 거를 장만해 놓지 않고 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화분의 깊이를 더 낮추려고 했던 거라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올 봄에 꽃이 많이 폈으면 제가 성공한거고 만약에 안 피면 실패한 겁니다. 감사합니다.